한게 없어요 여러분이 들다한 거예요. 여러분도 분르고 아, 지랑팔 때. 반지. 진짜 무더운이 날씨에 줄을 계속 서주셨다고 들었는데 자, 여러분. 히여러 내려올게요 안 울었는데 멤버들한테 울지 말라 는데운 이유가 팬들 보고 확터지고거 음. 아니 진짜 거짓말 팬들한테 고마워요 이러는데 야! 야! <웃음> <웃음> 아, 뭔지 알겠어? 이개만더 1위 라는 이름보다 여러분이랑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어우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진짜 진짜 봐주지 몰랐어 와 진짜! 진짜로 대박 물론 항상 그렇지만 아, 모르겠어요. 팬들이 어, 막... 1위 하고 나서 좋아하는 쇠속 음. 봤어요? 음.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좋아하는 우리 팬들이. 아, 그게 음. 좀 좋겠네요. 진짜 우리 판다들 짱입니다. 덕분에 받았어요. 짱. 음. 음. 어, 나 정말 나. 어, 너무 감사하고 우리 판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헤드폰도 너무 감사하고 어때요? 연기 음. 잘했죠? <웃음> 아 사실 진짜 기대도 안하고 긴장 안하고 있었는데 자꾸 남주가 옆에서 응 진짜 나왜 이렇게 미칠 것 같죠? 너무 긴장돼요 자꾸 초롱한 데 옆에서 막 손잡고 연기였어요 <웃음> 아 모르겠어요 울컥 했나봐요 그래서 갑자기 긴장이 확 되면서 막 하! 엄청 뛰는 거야 딱1일를 <웃음>